못 지나간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세계를 시작해볼까? 돌아오면, <웃음> <웃음> <웃음> 왜 쓸데없이 해볼해 선생님들 이거 한 5년 5년 정도 지난 해볼까 세계를 시작해떨필세 없어 <웃음> 물어보니까저 패드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그 이동하는 스틱이 얘가 살짝 좀 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컨트롤러만 내가 바꾼지가 이번이 세 번째 같은데 <웃음> 내가 너무 남용을 하는건지 참 보내줄 때 오래 사용하긴 했죠 내가 이래 가지고 엘리트, 엘리트 패드를 사기가 좀 꺼립니다 쉽게 망가질까봐 만약 망가지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 패드 같은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웃음> <웃음> 물론 패드 하나 살 때마다 5만원씩 까이긴 하는데 5만원 짜리랑 10, 15만원 짜리인 가요 엘리트 패드가 그거랑 좀 무게 차이가 좀 있죠 갑자기 엘덴 링이 1월 달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사펑클 나면 어쩌려고요아 괜찮아요 난 프롬을 믿어 <웃음> 하긴 조심성이 있어 가지고 연기를 했던 거죠 사실 뭐 죽일라 하면 죽일 수 있긴 한데 귀찮다 이제. 이미 끝난 세상에서 열심히 해봤자 뭐가 달라지지? 플랜으로 가야 되나? 쇼, 못 지나간다. <웃음> 역시 야생은 골려 먹어야 제맛이지. 작전이 성공하니 정말 기분이 좋구만. 저는 반려로 맞을 수 없는 남미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겠어 다들 퇴근하셨어요? 갑자기 급사인이 많아지는데 다들 퇴근하셨나? 대신에 내일 나간다고? 차라리 오늘 정상조 일하고 그냥 내일 안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아 교대 근무예요? 아 교대 근무는 어쩔 수 없지 저도 한때는 교대 근무를 다니긴 했어요 함부로 실수가 없더라 교대 근무는 이 힘들어 아 불본하고 싶다 불본이 땡기네 불본만 한게 없긴 한데 게임 중에서 풍문으로는 데몬즈 소울 PC판이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면은 진짜 행복 회로가 뭔지 아세요? 데몬즈 소울이랑 불본이랑 PC판이 같이 나오는 거야 같이 나오는 거야 전에 그 엄청 오래전에 얘기했었던 게 있,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그거 유출 리게임 리스트 중에서 거기서 데몬즈 소울 있었어요 불본은 없었지만 있어야 될게 없긴 했지만 은 데몬즈는 있었어 아 oh, n no. 하지만 나의 전기는 끊어지진 않지 <웃음> 꿀잼인데? 아 역시 감시자는 까야 제맛이지 선생님들 아, 거기 어차 내려가야 돼요 내려오십쇼 그냥 어? 잠깐만 잘 알아두세요 <웃음> 살아남을 수 없다 약한자는 도태되는 법 <웃음> 어? 안 깨어나는데? 계속 때려봐 계속 때려봐 왜 이래 이거? 뭐야? 데미지는 안냈는데 또? 기상은 안하는데? 저맨 아래까지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맨 아래까지? 어떻게 되지 이거? <웃음> 뭐지? 뭐야? 안 일어나는데? 아 정말 갓겜입니다거렙으로 압령과 싸워, 싸워서 이겨본 적 있냐고요? 썰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할게 없어가지고 집에 다크썰로 깔려있었거든요. 가지고 있던 게한자로 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침입한 압령 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빨리 개일 굴러서 잡으십시오 2시간 반 걸려서 뭐였지?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아 예측했는데 포스로 당했다고요? 어 이봐 적은 나 이외의 사방이 있다고 항상 경계를놓치지 말라고 이미 내가 지나갔다고 긴장을 놓치면안 되지 커마 보여줄 수... 아 싫어요 커마를 <웃음> 왜, 왜 보여주려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선생님 얼굴로 제 주먹을 때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까봐 소원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야! 선배님 저번 뒤잡 좀 걸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아니, 소음 공해가 있어 가지고, 어, 아니, 소음 공, 공예, 소음 공해를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